얘의 기능은 주 에너지원이에요. 그니까 러 얘에서 아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응. 그래서 밥이 탄수화물인데 밥 먹어야 에너지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포도당, 녹말 이런 게또 탄수화물이에요. 그리룰로스 이렇게 말랑말랑 한 지방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게다 탄수화물이고 그리고 단백질. 얘가 물 다음으로 우리 몸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 우리 그 머리카락 같은 거잖아요. 응. 머리카락도 있고 근육도 그렇고 뼈도 그렇대요. 그런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음. 단백질은 탄소, 당의 탄소, 수소, 탄소 그리고 또 뭐있지? 아, 질소. 질소까지 일거예요 음. 그리고 단백질이 단백질도 에너지원이에요. 네. 그리고 얘가 나중에 돼서 배우고 있는 생리작용도 조절해주네요. 음. 단백질 부족하면 생리 이렇게 똥어점 못가리나봐요. 그렇요 너무 정상하게 완전 시계 <웃음> 네. 아니시네요? 지질 있고 아니 지질은 일단은 탄소, 수소, 탄소 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질이 그리고 어 지질이 여러가지 용도로 쓰는데 지방도 있고 그리고 그 지질이 그런걸로 도그 뭐냐 세포막의 성분? 뭔지 모르겠는데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래요 음. 아 그리고 성호르몬의 성분 지질이 음. 핵산이라고 있는데 저얘 진짜 너무 어렸어요 핵산이 그 우리 보면 있는데 얘, 얘가 어아 일단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탄소 모든 뭐야다 탄소로 수소 탄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 있고 얘도 질 수가 있어요. 오. 그리고 핵산이 기본적으로 두 개로 그 DNA가 있고 RNA, RNA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DNA는 유전 정보라고 유전을 저장하는 거고 RNA는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단백질 단위체가 있는데 얘를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음. 그러니까 얘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이. 네.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어떤 형태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 이렇게 네개 뻗어있고, 얘거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거사 세비로 수소 원자 같고 그러고, 그리고 아미노기랑 카복실기. 음. 이렇게 들었더니 그러니까 아미노기가 뭐냐면, 질소, 수소, 수소. 카복실기는 질소, 산소, OH. 와!